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DLF, 라임, 뭐 옵티머스와 같은 그런 위험한 파생 상품들이 은행과 같은 또는 증권회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는 곳에서는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과징금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위험한위를 없지 않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언제 그런 소송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이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갈등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있는 갈등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소송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그런 갈등 요소들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를 하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김남근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사례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 것이다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MW 사건들도 그런 경우였고, 뭐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도 이제 그런 뭐 경우였었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 DLF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품이 굉장히 불안전한 상품이다. 또팔 때도 굉장히 그 대부분이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일반 소비 금융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라는 것들을 알고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DLF, 그 다음에 그 라임, 뭐, 옵티머스와 같은 그런 위험한 파산 상품들이 은행과 같은 또는 증권회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파는 곳에서는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한석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징벌쪽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징금 체제를 선보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대륙법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과징금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과징금이라는 건 결국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얻는 거에 대한 부당이득을 그 환수하는 장치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과징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징금 가지고 피해 기업에 뭐 보상을 하거나 이런 장치들은 지금 안돼 있거든요.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위법행위를 반지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피해 피해를 배상해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제도는 지금 피해 배상이나 피해 보상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행정부가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되게 선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행정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어떤 거는 조사를 나가고 어떤 건 조사를 안 나가고 피해 부제나그 부당이 되고 환 수도 보편적인 게 아니라 좀 불공정해질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대로 나서서 자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불법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도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과징금 부과하러 나올지 안 나올지 확률을 따져볼 텐데 거의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법행위를 할 것이고요. 근데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라는 건 거의 확률 1 0 0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징금보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위호편의을 억제하는 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 이경삼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언제 그런 소송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쓰고 있는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뒤에 실제로 뭔가 경영이라든지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위축이 됐다 뭐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뭐 자료는 저희는 보지 못했고요. 이제 위축보다는 이제 불안감 같은 걸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굳이 기업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퍼진다 이거는 상인이라는 것이 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이 이 불안감, 뭐 갈등 이런 것들을 좀더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는 그런 점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축됐다든지 하는 근거나 자료는 없다. 그런데 불안감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다양한 주장과 행동들을 다 인정하고 을또 경영이라든지 산업활동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니까 갈등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을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 있는 갈등을 인정하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갈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 그 갈등이 쌓이고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도 저희가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그런 갈등 요소들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어 해결할 수 있고 어, 경제적 약자를 하더라도 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